24일에 방송된 KBS 1TV 11드라마 내 눈의 콩깍지 38회에서는 장경준과 이영희가 인턴 경합에서 1등을 차지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장경준과 이영희는차윤희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인턴 경합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는 본부장인 장세준이 만점을 준 덕인데요. 이후 차윤희는 아들인 장세준을 불러 너만 아니었으면 1등을 못했을 거다. 직접 막지 못할 거면 방해는 하지 말았어야지 라며 격분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회장 자리에만 앉게 되면 엄마는 그때 널 믿을 거다. 그때까지 엄마한테 행동으로 보여달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차윤이의 이 같은 계략을 할아버지 장우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에 장우는 차윤이를 불렀고 차윤이는 용서해달라 라고 말하면서도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이에 장훈는 회사에 우리 경준이를 경계하는 인사가 있다. 내가 직접 복귀해서 쳐내야 하나 생각 중이다. 라고 말해 차윤이를 당황케 했습니다. 한편 김혜미가 장경준에게 이영이가 아이 엄마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할때 직원이 들어와 이영이와 장경준의 1등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후 김혜미는 다시 장경준에게 이영이 씨에 대해 밝힐 게 있다. 궁금하지 않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장경주는 아니다. 궁금하지 않다. 나는 이영희씨 얘기를 왜 김혜미 니가 나서서 밝히겠다는 건지가 더 궁금하다. 며 의심했습니다. 이어 아까 보니 이영희가 꽤 난감해하던데 이런 식으로 곤란하게 할 필요가 있냐. 언젠간 이영희씨가 직접 말할 것 같다. 고 불편한 기색을 표했습니다. 이를 들은 김혜미는 내가 경솔했다. 나는 우리 팀원들끼리 비밀 같은 거 없이 가까워지려고 했을 뿐이다. 오해하지 마라. 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질투에 불탄 김혜미는 이후 회식 자리에서도 삼겹살을 굽는 이영희를 보고 살림을 많이 해봤냐 앞치마 두른 모습이 자연스럽다. 아이 챙겨주는 엄마 같다는 소리를 합니다. 너무 얄미운 김혜미인데요. 이영희는 이에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영희는 회식 후 강은호와 강은진이 기다리는 포차로 가고 있었고 뒤따라온 장경준은 자신도 오늘 우승의 주인공 인턴이니 그 자리에 끼겠다면서 이영이와 이 차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후 만난 강은호와 장경준은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며 술을 마십니다. 다음 날 아침 시동생 김도식은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왔다가 형수인 이영이가 장경준과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해 놀라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김혜미는 장경준의 아버지에게 어제 회식 2차까지 갔다면서 경준이 녀석은 차에서 잠들었다면서 아침에 들어왔더라고 라는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한편 이영이를 마음에 두고 있는 강은호에게 동생 강은지는 강은호가 이영이에게 갖고 있는 자신감을 들먹입니다. 강은호는 이해 영희가 행복해질 선택을 하는 게 답이지 라며 이영이의 선택을 존중하듯 얘기합니다. 이형이와 단둘이 커피를 마시는 장경준은 난요 이형이씨한테 편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